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오늘 군산으로 왔어요? 바보징어치로 왔습니다 네. 10월 25일 금요일 산물입니다 물때는 굉장히 좋은데 요즘에 들려오는 조황 소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어, 만조가 낮 12시 51분이고 간조가 7시 16분입니다 그러면 계속 그, 들물낚시네요 퇴청할때쯤 잠깐 반짝, 그때 잠깐 날물인것 같은데 여러 말필요없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즐겁게 하다보면 열심히 하게 되겠죠 새벽 일찍 출발하시더니 첫 포인트에 벌써 오셨나 봅니다 아직 해가 동두기 전입니다 아침에 축공이 먹힐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 개아도고요 마디스보다는 사이즈 보러 왔습니다 보건산보다 좀 떨어질 수는 있어도 사이즈 보면 다 놀라실 정도로 그렇게 큰 사이즈들 나옵니다 아 좋았어요 작은 사이즈 필요 없습니다 자 열심히 한번 해보시게요 준비되신 분들은 바로 딱히 진행하시죠자책 캐스팅 자 여기는 쑤심이 낮고 바닥이 상당히 거칠어요 오 자, 좋은 애기들은 그냥 떼어놓으세요 떼어놓고 왕눈이쓰시거나 본인이 잘 판단해서 뜨세요 어, 오늘 낚시를 다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지금 오징어들이 다 엿등을 타고 있어가지고 어... 거칠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 자 선장님 설명이 디테일 하시죠 근데 뭐가비꾼들은 바닥 거칠어도 타고 넘어가는 그 재미도 있으니까 오 근데 물색이 왜 이러지? 산물인데? 오 바닥 장난 아닌데요? 오. 와 바닥이 뭐 살벌하네 되게 괜찮은데? 이트이트 같은 거 뭐죠? 아, 그래요? 큰 쭈꾸미네. 어? 아, 이런 씨. 왜 이래 레이저 날라가는 아이. 한번더 올려보고 안되면 바로 바꿔야죠 조금일까요조금이네 <웃음> 자, 올린김에 애기 하나 바꾸죠 어우 나와요 레이저 계열이 나오나 봐요? 엄청 크다 대포알이 아니 이거 쭈꾸미인가? 난왜 맨날 쭈꾸미만 주꾸미가... 오우 갑이네 어. 작다 근데 담을 수 있네요 참, 담을 수 있는 건 쿨러에 방생할건 안쪽에 쭈꾸미 같아요 그런거 살짝 다리 걸쳤다가 떨어지는거 같아요 쭈꾸미 같아요 그거 그냥 히트어졌다 오오 히트 큰 거? 어우, 크다. 음. 가지를 길게 하시더니, 딱 나오네. 저도 한 마리 왔습니다. 어 사이즈 좋다. 음. 와, 음. 사이즈. 이게 여수 사이즈야? 음. 음. 예, 사이즈 대포알이네, 어. 완전히. 보지는 열마리가서두산 가보진가 한 10마리 40마리 볼게요. 어, 훌륭해. 아, 막 두벌산처럼 막 그렇게 막그 장발이들 확살아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웃음> 잔발이들 이것도 잘 나오네요. <웃음> 어. 보져 오셨어. 가지 가지 제가 보기엔 한 50cm 이상 주신 거 같은데요. <웃음> 와... 이 좋은 여수 사이즈요 음, 고수시죠 바지가 저렇게 길인데도 저걸 느끼고 걸어내시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오징어가 시가로 3만 5천원, 4만원씩 한번 갈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사이즈 <웃음> 저렇게 말씀하셔도 될 법한게 사이즈 정말 정말 큽니다 봄처리 가격이죠 봄처리 가격 예 네. 와... 아이 아, <웃음> 아 돌멩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응. 고기탁 타고 넘어오는데 입질 왔었는데. 그래도 촉수는 없으니까 억울하진 않네. 자, 물이 안 갑니다. 자, 라면 준비 됐습니다. 자, 라면 한 거리 드시지 지금 물심이 거의 다다 다 죽어서. 그렇지 그 시작해 렇지 보표보면 아예 멈춰있죠? 지금 시각이 7시 22분입니다 음. 배에서 먹는 음식은? 뭐든지 찔립니다 새벽에 거의 대부분 식대안 하고 오시죠? 못 하고 오신 거죠요물도 시원하게 끓이셨는데 자, 단차를 어, 20cm에서 한 12, 3 c m 정도까지 낮췄습니다. 왜 그런지, 떠있지 않네요. 아, 잇빛구멍이요. <웃음> 잔차 났으니까 여지없네 자 우리 안가서 배를 조금 끌고 갈거예요 바닥에서 대놓지 말고 책을 딱 들고 가세요 바닥에 붙어있었어 와 저는 가지 저렇게 길게 쓰시는.. 처음.. 처음 뵀습니다 진짜 저도 20cm라 가지 좀 길게 쓰면 되는데 저보다 더 길게 쓰시네 자, 에이 아, 작은 갑인 줄 알았더니 큰 쭈꾸미네. 아, 이놈의 쭈꾸미, 진짜. 아, 쭈꾸미, 진 <웃음> 바꿔도 바로. 아유. 꿈꾸미 잡으러 온게 아닌데 이거 가비가 없는게 문제죠가보징어가 <웃음> <웃음> 없나? 헷갈려 있었네. 나온다. 이건 갑인가? 어우, 갑이다. 밝은 색이네. 두 마리 잡으신 거 봤으니? 컨닝 해야죠? 이네 크질 않다. 그냥 준수한 이것만 나와도 아 죽겠네 저 이거. 들물이 인정 시작됐네요 아, 자, 열심히 전화 한번 해보세요 <웃음> 하다 하다 안되면 원줄로 가지줄을 좀 길게 해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와 저는 20cm도 길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사장님 뭐 50cm인데도 고등어도 잡으시고. 생각이 길게하니까 치밀할까요? 아유 아닙니다. 사부님한테 가지고 와서 만들어 왔어요. 아 쭈꾸미 선 반차 내리자마자 쭈꾸미. 어? 짧간한 가이네 <웃음> 자, 아이원참오오와 그래도 안 마셨어요. <웃음> 다, 다 피해 가셨어. 가지가 길어야 되나봐. 아, 근데 자신이 없어. 제가 이거 가지채비 손에 있는데 3년 걸릴당 <웃음> 아, 당겼는데. 어? 뭐야? 오, 여기는 살았다. 뽕돌이 <웃음> <웃음> 터지네? 길게? 이걸로 참 구색만 맞추기도 그렇고 나일론이 퍼머가 있으면 좀안 좋은데 구색만 한번 맞춰보기로 했습니다 와 크다 근데 너무 땀은땀은 땀은 나온다 어? 또 이렇게 되네. 자 군산 갑배는 다 여기, 여기 다 있는 거 같네요. 이번에 어. 다른 <웃음> 데를 탔는데 직통 포인트만 는 거예요. 8 0 m 그래서 전동이그 <전동률을> 고집구나. <구셨구나. 웃음> 아, 전동기는 안되까가요아전동는이 자체로 자체 무게 때문에 잘 모르시. 그렇죠. 바낙스 카이젠 신형 이 있는데 300 300몇 그램이라고 하던데 360 그램인가? 380그어 그럼 괜찮으실 텐데. 어 이건 갑이네요. 아 진짜. <웃음> 와 진짜 갑이가 <가비가> 완전 갑이었는데. <웃음> 느낌이 진짜. 와. 아, 이거 오늘도 쭈꾸미만 잡다가 갈것 같네. 어우.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어이, 뭐, 쭈꾸미가 느껴지는 거 보니까 가지 길다고 그렇게 뭐 이상한 건 아니네요. 못 느끼거나 그런 건 아니네. 아, 쭈꾸미 진짜 이거. 예, 쭈꾸미. 내리자마자 그렇지 <웃음> 묵지식하면 그냥 뚜껑이구만 아 참. 징글징글하다 네. 오랜만에 하나 나오네 문꾸미네 문꾸미 문꾸미도 아니네 <웃음> <생각해야 돼요. 웃음> 아니, 무슨, 살벌한 말씀을 저렇게 귀엽게 하시지? 근데 아프게, 아파요. 아유, 그냥 구멍나죠. 한번 물리고, 무서워서 갑오징어 낚시 잠깐 안 다녔었어요. 그니까 아파요. 예. 어, 이건, 이건 갑이다. <웃음> 여기다 와. 좀 나와야지. 오랜만에 입질인 줄 알았더니 아 금방 듣기네이 금색 얼마 없는데 이거 저기로 직접 해볼까요? 그러면 원줄로채비 따로 필요 없이 보니까 엄청나게 기르네 <웃음> <웃음> 너무 기른거 같은데 이거 아~~ 선장님 나오시자마자 보란듯이 맞다. 어? 파란색 잡힌다 자 파란색 나오면 기니까 이거 어, 오늘은 참패입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반인데 열열마리도못 아, 잡았어요 7마리 나머지 쭈꾸미 어, 패턴 좀 찾아보려고 좀 했는데 삽질만 했습니다 아 멋져 설마 이건 갑오징어예요 아, 네 이건 갑오징어예요 오! 3자다, 3자. 3자야, 3자. 와. 손맛은 좋아졌겠네. 찔리면 되게 아파요. 아, 저 쭈꾸미. 예. 네. 진짜 오랜만이네. 으, 으 오! 괜찮으세요? 맹물이에요, 맹물. <웃음> 오늘 참열 마리 잡고 가겠네. 오우, 저런 것만 나오면. <웃음> 지금 뭐 무슨 선수지, 후미지 이것도 없어요. 그냥 대각으로 이렇게 흘려보내시는 것 같아요. 공평하게. 히트 아, 옮길라 그랬는데 또 거부진거 잡아내시네아 <웃음> 고추장이구나 두분다고추장이 나왔어 네. 그러네 그만하면 고추장 당긴거 보니까 요, 요것도 가비같은데? 아이고 작다 그래 나온게 어디에요? 히트 뭘 해도 잡으시는거 봐 진짜. 갑자기 갑자기 나오네? 사이즈가 작아서 그렇지 저는 쭈꾸미 <웃음> 아 이게 쭈꾸미면 쭈꾸미 갑이면 갑좀 나눠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 섞여 나오니까 그냥 좋다가 그런 거아니요 어? 네, 오광광지알 어, 았네. <웃음> 오늘 무럭의 장대 다 보네. 어이구, <웃음> 괜찮았는데, <웃음> 아 진짜 가든 쭈꾸미 나올 거야. 밥을 먹어야지 입질이 올 거예요. 갈치낚 갈치낚시가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 밥 먹어야지 입질 온다고. 와 여기 또 밥이 이렇게 나오네? 제육볶음 밥이구나. 잘 먹겠습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예. 오선님또 뭐 탈출했어. 제육볶음에 어 어묵. 주 십니다. 아, 맛있 겠다. 음, 와, 어, 주세요. 초마위 올리네 자, 요건 죽을까요? 가길까요? 아, 진짜 그래 크진 않네 그래도 가비가 어디에요? 어떤 놈이 또 왔으면 갑인데, 아이, 저쭉 야, 공고래 아, <웃음> 야 파란색이 아니야 옥수수. 턱, 턱, 조금만 놓아서 나오는 많이 왔어오 이거 크다 오. 아 이런 것만 좀 나오면 어차피 쭈꾸미 어? <웃음> 보고가다 나오네? <웃음> 복을 접었는데 왜? <웃음> 어복은 없지? <웃음> 저보어는심심찮게 나오네 어딜 가든 보어는 나오네 인천에서도 보고 잡았었는데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고 <웃음> 아참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니 이거 재미가 없네요 왔어 <웃음> 갑이에요 그건 무조건 가벼워야돼 그건 아우 크다 아... <웃음> 오뭐 양쪽에서 계속 나와 <웃음> 우리만 <웃음> 와 진짜 오늘은 뭐가 문제일까 쭈꾸미 많이야 두개 달면 쭈꾸미나고 오 대왕 쭈꾸미네 애들은탈출 하고, 자 부산 파제쪽 으로 좀 이동 할게요. 어디, 어디, 요디 어디, 어 어디, 어디, 요디어파제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 자, 내항으로, 내항으로 완전히 돼요. 저기 빡까지라고 하시던데. 자갈 때까지는 칼러안바꾸는 걸로. 오. 아 진짜 이건 오늘 오늘 뭐 막아 낀것 같아. 오. 좋다. 애기를 두 개를 달아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오늘은. 마각 끼었나? 안 돼. 와, 두 개를 한 방에, 한 방에 듣기네. 내추럴하고, <웃음> 저긴데? <저기인데>? 에이씨. <웃음> 야, 멘붕 진짜. 이거 뭐 준비 안된 놈은 하지 말라는거지 진짜 <웃음> 와 이건 너무 큰데 근데 어차피 베린 몸이에요 <웃음> 가지가 길어야 됐네 아이고 와 너무 오랜만에 잡으니까 가미고보고 다 잃어버렸어 가지가 길었어야 됐어 잡을지 말고 가지 길겠을 거 그랬어요. 괜히 고집 부리다가 시간 다 지나고 가사님 주신다고 할때넋쭉 받을 거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오, 오, 오, 괜찮으세요? 오, 오, 오. 까불지 말았어야 됐어요. <웃음> 아유, 후회가 막심하네. <막지> <웃음> 진짜 드론드론. 사장님 말똥 물어다 주더랬지. 와두 시간 동안 아마 혼자 저기했으면 진짜 그러니까요. 계속 그랬어요, 저. 이야. 연탈은 아니고 한참 뜨뜸하게 잡았어요 아니, 또,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갑오징어가 어떤 영상 보니까 저 봉돌이 화려하고 야광 봉돌이나 홀로그램 뭐 이런 거 있으면 그거 봉돌 잡더라고요 근데 물 올라와도 나 놓아버릴까요? 그렇죠 봉돌 잡으면 그래서 저는 봉돌 막 녹슬은 거 쓰고 스탠레스 코팅된 거잘안 쓰고 그코팅돼 갖고 반짝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막 공격하더라고요 야, 아, 이건 쭈꾸미인가? 어? 쭈꾸미 아니다. 아니에요. 오, 와, 진짜. 야 진짜. 근데 가지 쪽 지른 게 진짜 많나봐요. 군사로 오면 가지줄 길게 해야 되겠어. 요건 축구입니다. 오, <웃음> 대포하기도 있는데, 와물어 아니에요 문어? 네, 자물어만한 주꾸개. 오미 계속 잡으시네 혼자만. 못 잡으시나 반칙이야 반칙. <웃음> 반칙이죠? <웃음> 지금 한세 한세 마리 네 마리째 혼자 잡고 계세요. 핸들을 한번 놓쳤었는데 와 이건 진짜 문어다 오 잠시만요 갑인 줄 알았네 예 네, 죄송합니다 갑이다 어 갑이래니까요 저도 가지 체리 좋아하고 짧게 20cm 정도만 하는 거 그거 몇년 동안 했는데 참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은 꿈에도 못했네요 진짜 네 이제 는데 이제? 네 <웃음> <웃음> 근데 가만히 물고 있는 거 환장하시겠네요 진짜 음, 음, 들었다 놨다를 음, 해봐야지 알겠네. 네. 아, 진짜, 진짜. 네. 사무장님 가지 채비 길게 하는 거 사무장 님채비에요아 네. 진작 좀 알려주시지. 나그 그거 하고 5년 타으로 했어. 아니, 사진 찍고 그거 야, 그 채비가 없어 갖고 길게 내가 그냥 만들어 가지고 원줄로. 밴드랑 다 올려놨네. 아, 나중에 을, 어른 말씀 듣고 비슷하게 흉내 냈더니 막 나오더라고. 아, 오늘 큰거 하나 배우갑니다. 고 가지를 길게 해도 저는 길게 예. 예 <웃음> 와, 역시 장원이야. 쳐봐어 <웃음> <오. 웃음> 자, 버저비터 이거 값이 아니면 진짜 이게 통째 배가지고 동맥성가버어오 그래 이 정도는 나와야지 와이 뭐, 뭐, 어? 사무장님한테 싸요 아 싸도 상관없어 <웃음> 가지이는와 <가부지어, 낙흥이 난다. 웃음> <한 번도> <웃음> 진짜 크다 이거 자큰놈오호 괜찮은데 사는 와 진짜 이게 남의 사이즈에요 남의 사이즈. 이거 되게 웃기네. 진짜 이거. 아니 큰 놈이 더 가만히 물고 있어요. 땡기지도 않고. 그러게요 오씨 왜이래 오어오판에 그래 진짜 오. 나 여태까지 가0주를몰고어 그러니까 짧게 20cm만 했다니까 아나 진짜 네다 지금 아기는 무조건 봉돌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하는데요. 네. 이렇게 하면 그 최비는 뭐냐고 이렇게 뭐고채비를 50cm 정도 줘요 자 엘리소 사무장님 채비입니다 이거 <웃음> 제가, 제가 오늘 큰거 하나 배워갑니다 <웃음> 아. 예민할 때는 길게 주시고 어. 이제 땅땅 때릴 때 그때는 이제 다시 반대로 아 지금 보, 보시면은 색이 삼색이잖아요 예. 하얀색 연두색 지금 저 채비하시는 예. 예. 네. 긴거 음. 야가 이제 기본적으로 땅땅 때릴 때는 이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어 여기가 봉돌이 되고 어. 여기가 애기가 되고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이제 식으로. 예. 예민할 때 예민할 때 야가 애기가 되고 야가 봉돌이 되고 야가 원두. 꿈돌이 아 오전에 한 20마리 네. 건지는 건데 가지줄이 20cm인데도 네. 그래도 물고만 있어요 네, 물고만 있어요 한장 하시는 게 진짜 그러니까 아예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날려가지고 나쁜 대기에서 물게끔 물도 하는 <목소리> 이것도 가비야 오우 오오오오 이잘 잡았네 이쪽 하오 이거 이걸로 잡은거야 이걸로 그러니까 제, 제가 못 잡은건 사무장님 탓인거지 잘되면 제탓안되는 사무장인 탓 아, 원래, 원래. <웃음> 맞아요 그은말씀들었어요 에이 막판에 사무장님한테 먹물쳤네아 뭐 아니. 아니에요 아이. 아니 아니 아니요. 그러세요. 는거 맞네. 네. 렌 글도 썼지만 <웃음> 아. 모르면 와서 다가와서 물어봐라. 아, 맞아. 나오지 아. 않는 이상은 제가 먼저, 먼저 제가 모르니까. 제가 수기 없는 스타일도 아닌데. <웃음> 아. <웃음> 다가와서 물어보셔야지. 그 어디를 가든 그 지역에서 맞아요. 나오는 걸 추천하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쭈꾸미 같은데? 와, 진짜. 야. 와, 이거. 얘는 너무 작아서 한 마리 살려주겠습니다. 아니, 너무 작아가지고. <웃음> 와, 진짜 매직이다, 진짜 이거, 채비. 와, 제 거보다 커요, 제 거보다 커. 가비가 이렇게 나온다니까. 와. 오, <웃음> <웃음> <아파네. 웃음> <웃음> 그게 또 대가리군요. <대가리꾼구나. 웃음> <웃음> 감 감이 좋으신 게 감이. 아 진짜 가지 길게 바꾼 다음에 완전히 다른 낚시였어요. 아,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지? 애기 104개 갖고 왔는데 다 돌려봤어 다. 와. <웃음> 예. 예, 예. 애기 문제인줄 알고 단차 문제인줄 알고 알고보니까 <웃음> 가지 길이 길이 문제인데 입으로는 <웃음> <웃음> 매번 겸손하라 겸손하라 하는데 왜현재 와서 고수님 잡으시는데 흉내라도 내볼 생각을 안했을까 이런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보통 질문들 하시면 저는 쭈꾸미 더보증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있으면 참질하시라 근데 이건 이상한 느낌 정도가 아니고 끼임새 낌새, 낌새가 조금 미세하기만 그래도 무조건 참질하고 봐야되네요 아니면 반대로 얘기하면 어, 물고있든 뭘하든 내가 들어봐서 무게감으로 알아야되든가 알아야 뭐쭉 끌고간 녀석들은 뭐 굳이 필요없지만 네, 확실하게 물고있는 녀석들만 잡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기도 하네요 저건 담을 수 있겠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정리하시죠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웃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 나눠드린 방에다가 아, 오징어를 다 쏟아서 담으세요 응 25마리 했네요 근데 카운팅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한 마리 방생했고 담으면서 한번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우 다열 있어. 예, 다다 있어요. 예, 예. 예. 일레. 어 스물네 마리. 2 5 스물다섯 마리. 방생 스물여섯 마리네. 와축꾸이 엄청 많네. 저 꼴찌 한줄 알았어. 스물여섯 개. 막판에 확 나왔어요. 그 가지 새비 때문에. 오케이. 어. 로마에 오면 로마 법을 따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 고집으로 전 20cm도 가지의 길이가 길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50cm, 60cm 하면서 조가가 막판에 오늘 조가에 거의 절반이 나왔어요. 군산을 뭐 적게 와보면 적게 와봤다, 많이 와보면 많이 와봤다 하는데 그때도 제그 20cm 가지 길이가 먹혔는데 그건 정말 비알 바도 아닙니다. 군산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제가 여수라든지 뭐또 다른데 만약에 가게 된다면 오늘 이 채비를 또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해가 지나갈수록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는데, 20cm 이상, 25cm 했을 때 제가 감을 못 느끼던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조금, 좀 겁을 먹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해보니까, 어, 이상한 느낌? 이거보다는 낌새. 낌새가 조금만 다르면, 챔질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뭐 민감한 녀석들은 와서 자연스러운 그 가지, 긴 가지의 액션 때문에, 그 녀석들은 잡았다 놓친 녀석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녀석들은 그냥 보내주시고, 확실히 잡고 당기는 녀석이라든지 잡고 있는 녀석들을 들었을 때 무게감이 느껴진다든지 그랬을 때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의외로 후킹 미스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어요 어, 엘리소 선장님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밥맛도 좋고 배질 정말 잘하시네요 오우 선생님 많이 잡으셨다 이 선생님께서도 <웃음> 가지 짧게 하시다가 나중에또 길게 하지 고 막판에 조항이 거의 절반이 나왔습니다 자큰거 하나 배워갑니다 엘리스 오와 함께했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